S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0이 포함 안 되고, 0이 포함되면 안 되고, 1부터 10이에요. 네, 이걸 생각하고 하면, 그리고 여기서, 조건 첫, 첫 번째로, A가, 아, 이 어떤 게이 집합에 포함될 때, 10 마이너스 그 원소도 집합에 포함돼요.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이게 쌍으로, 이게, 그러 그러니까 묶음이 돼서 움직, 아, 그,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5랑, 4, 6, 그 다음에, 3, 7, 2, 8, 1, 9. 10은 안 되는 게, 그 0이, 0이 이 A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10은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모든원소의 값이 20보다 크고, 20보다 작아요. 여기서, 일단, 두 개를 골라봤을 때, 항상, 어느 두 개를 골라봐도 2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 반드시 이세 묶음이 항상, 그러니까 한 개가 되달라는거죠 20보다 크고 20보다 작아요. 그 중에서, 고비 제일 작아야 돼요. 아, 이건 곱이 5고, 24, 21, 16, 9에요. 여기서 제일 작은 곱 3개 골라보면 5, 16, 9. 그러니까 이세개 그러면 16 곱하기 5 곱하기 9는 80 곱하기 9는 720. 네, 제가 고이 파펙트. x가 5의 배수예요 네. 2의 배수면 안 된다 했어요. 여기서 2의 배수 안되고 3의 배수 안되고 5의 배수 여야돼요 네. 아, 2의,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가 아닌 5의 배수. 네. 자, 그러면 그거를 100 이하인 걸로 해 볼게요. 5, 10 안되고 이 됐으니까 15 안되고, 20 안되고, 25그음 35, 40 안되고, 45 안되고, 50 안되고, 55그 다음에 60 안되고, 65, 70 안되고, 75도 안되고, 80 안되고, 85, 90 안되고, 95 그러면 이렇게 7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원소로 가지는 뭐의 부분집합이 x 겠죠 그리고 여기서 공, x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을 맞게 빼줘야돼요 그럼 2의 7 대구 마이스 1은 128 마이스 1은 127 A와 B가 반드시 이거를 답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 이건 지워요. 이렇 없으니까. 헷갈려요. 네, 그래서 A와 B가 반드시 이게 답함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음, 여이 A의 개수가, A와 B가 이걸 포함하니까7보다 작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 이거 두 개만 활용돼요. 이게 더 크니까 성립안 되고, 0일 때, 이일 때, 3일 때는 다성비 되요. 그래서 세 개, 세개 해서 합하면 여섯 개가 나와요.